매일이 승리뿐인 것이다. 힘든게, 우융! 자, 이걸로 끝이야! 이 화살은 위기을 터나! 내가, 모두를, 지킬 거예요! 매일이 승리 뜻그 오만한 을부숴드리죠 묶여, 주 시는 그게 무력함이라는 거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이 몸과 함께라면 매일이 승리 뿐인 것이다. 주는 것이다. 격의 차이 실감하는 것이다. 본힘내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. 끝은 것이다.